얘가 애플이다. 어. 애플이 가더 빠르고 나시나면 마법이 좋네. w a l 이거 얘가 망고지? 음. 딱 움직임만 봐도 우리 애플이는 이렇게 의젓해 누나는 의젓해 애플이 아이 그래 한타 한타 질투한거 봐봐 아이고 한타가 자기야 생기리만 본다고 맨날 질투해 응 음. 한타 애플이 아이고 의젓해 망고 망고 어디가? 망고 망고 망고 거기 거기 들어가지마 망고 망고 나와 아이고 우리 한타도 이뻐요 한타도 고생했어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했소리 한타가 아고잘 키웠네 애플이 망고, 아이고, 잽혔네. 아가들만 사랑한다고. 응, 그 한땀 먼저 이뻐. 안아달라고. 한땀 먼저 한땀 다 안아달라고. 망고네. 망고. 망고. 망고. 애플. 애플이 훨씬 더의젓대 아이고, 얌전해. 아이고, 의젓대 우리 애플이 의젓해. 많이 컸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망고 누나 애플 망고 옳지 <웃음> 누나가 동생 이쁘다 하네 응, 애플이가 망고 이쁘다 해 응. 애플아 망고 이뻐 응 누나가 망고 이쁘다 하네 아이고 이뻐 동생 이뻐 Go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We, We slaughter termites just for fun, hurrah, hurrah!